성공적인 a 자 i 도입과 전파를 위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a 자 i 를 도입하기를 원하거나 a 자 i 를 도입했지만 실패했거나 아니면 현재 a 자 i 를 도입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a 자 i 를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듣거나 보거나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이야기는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어쩌라고 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자이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 아니면 에자이를 도입하고 있는 도중에 그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에자이를 도입하면서 어, 제 경험상 가장 어려운 점은 에자이 도입으로 인해서 어, 작게는 내 일부터 크게는 우리 팀 우리 조직 또는 정말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는 어쩔 수 없이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변화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에자이 도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우선 에자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설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자이를 도입하고자 할때 변화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생깁니다. 왜 에자이를 해야 하는데 아니면 에자이를 우리가 맞지 않아 우리 교준애 에자이를 할수 없더라든지 에자일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다른 부서 어떻게 회복할 건데, 왜 우리 팀이 해야 하는데 등에 여러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 어, 어떤 분들은 에자일을 도입할 때 에자일이나 에자일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조직이나 아니면 동료간에 있어서 어, 에자일을 도입하고자 할때 에자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에자일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애자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보다는 애자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어 다르게 얘기하면 어,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방식 아니면 우리 팀, 우리 조직에 있어서 내가 일하는 방식,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변화를,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가 부여된 동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냥 나와 내 종료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수 없는 부분들이 좀더 많습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치적이든 아니면 어떤 회사의 영향력이 큰경영주이나 아니면 관리자 등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 중에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서경력층의 적극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면 말 그대로고 탓으로 뭐 매주를 순성해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자이를 도입하는 데 i 산업에 있어서 함께해줄 수 있잖아요만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설득에 있어서 어려운 것중 하나는, 에자일이 왜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에자일은, 에자일이 진짜 어려운 부분은, 에자일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해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좋구나, 라는 것은 느끼기는 쉽지만, 그냥 단순히 에자일을 배우거나, 아니면 애들을 책으로 접혀서는 어, 이게 왜 좋은지 알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배워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좋은 건데 표현할 방법이 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아, 중요한 거는 애자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들 중요한데 교육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백문이 불여인견이라고 말로 글로 하는 것보다 자, 자그마한 거에라도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같이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에자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 프로세스나 조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예,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예,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성공적인 경험들, 학습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쌓아가시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잠깐 모여서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를 같이 공유하는 것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아침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에서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가치를 얻어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실천 하나만이 모여서라도 좋은 경험들이 쌓인다면 애들을 좀 쉽게 도입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애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함께하는 동지를 모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자금하고 함께한다고 했을 때그 다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애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자일을 도입하는 조직들 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하는 조직들도 분명히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나 실패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수나 실패를 할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더 나은 방향을 끄는 것이 찾고자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를 할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실패가 아, 애자일 때문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법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고 같이 변화해 나가는 것들을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도 세워서 한 걸음씩 천천히 끊임없이 같이 나가시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자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에지하일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있어야 기 때문에 몇 대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매일 철회하고 매일 야근하고 그런 환경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i 를 도입한다는 건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보다 전기로 나무를 자르는 게더손쉽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돕끼질을 하는게 너무 바빠서 주제를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 그런 더 좋은 생각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에자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 학습하고 경험하고 고민하고 변화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뜻이 함께하는 동료를 모아서 그들을 설득하고 자그마한 것들 현실적인 가능한 것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실수를 딛고 열심히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건 이미 앞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능한 에자일 코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을 때, 너무 많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어, 변화에 대한 동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수를 좀더 적게 하고, 더 나은 방법을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유능한 에자일 코치들과 함께 하신다면, 좀더 나은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에자일 도입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에자일을 좀더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모으시기 바라고요 현실을 고민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 걸음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꼭에자일이 필요는 없지만, 에자일이 그런 여러 가지 개선할 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공유해드릴 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